이번 영상은 수도권 경기도 가평 연인산으로 가는 올리길 통분이 15km 극기 최연 영상으로 찾아 봅니다. 믿대셨나요 일부 연인산 눈에 올리길편 차두김우진과 함께 출발해 보시죠. 렌츠고 키랭! 이차두 기무진입아 오늘 네. 정신은 대상류역 내렸습니다. 대상류역 내려서 버특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아요아서 나. 갔었다아하세요제이 오늘 이 차들 팀이 특별 시간 이제 빡빡하게 통해야된다. 반성반성이다 환상. 네. 같은 곤충 농협에서 내려가지고 올라가다 수고하세요. 네. 네. 연인산이 있고요 연인산 도리... 도리공원 연인산 도리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웃음>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조립공원 힘들 시간 몇시일까요 10시 58분입니다 10시 58분 자 우리 영원한 게스트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17명이 온거야? 어? 좀... 안녕하세요 미차드김무진특별측에 있는 아, 2회씩 <웃음> <웃음> <저의> 박판 <숙박관 웃음> 눌러주세요 우리 지금 <웃음> 저기 연예상 가고 있어요 자, 안녕 자, 우리 리차드 김우진 방송의 특별출연 안녕 여인사의 놀이공원 올라가는 쪽입니다 오늘은 목표는 올레길한 15km 정도 되는데요 15km 정도? 찬행한다고 아, 하네요 렛츠고 아, 빠에 빨개! 놀이공원 정상 1068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스 쭉 내려가서 어가보기록 하겠습니다 삼방로 내려줄게 고정고기 쪽으로 배터리입니다. 잔나무 숲도 있고, 네. 자, 오종고개 자, 등산로 입고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화이팅! 길이 아, 돌아가볼까요? 안적하니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빨리. 레지컬게. 여인상도구나 이쯤상. 레지컬 환상적입니다. 대단 두개 메고 가시는 분두개 메고 십차게 올라가는 우리 차량의 부장이. 자, 연인산, 인도, 매봉 2.2km, 칼봉 4.4km. 자, 마 정상 3.7km. 인도 쪽. 자, 연인산. 정상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래 눈 오랜만에 던네 진짜 산올 민산 올레길인데요. 눈이 그대로 있고요 이런식으로 음, 계속 이 축구를 그룹기로 시작합니다. 밤을 이리게 이렇게 눈내린 산길을 걸으며여화도 나누면서요. 결국은 음, 산길 아니. 여행의 음, 아름다움이 음, 아닐까요? 형님이 구독을 안하는데 누가... <웃음> 어디 있는지를 몰록지... 왜 그래? 리차드 김무지 치면 나오지 바로. 리차드 김무지 그럼 이따 쳐고 줘. 형님! 뭘 쳐고 줘 리차드 김무지 음. 아니, 네. 뭐 이름도 몰라 백조우랑인 줄 알았지. 아 진짜? 아 진짜? 그리고 아침 먹고 점심 먹을 때한 번씩 찍어주라는 거잖아. 아 지금 아 그래요? 지아 그래요? 그지아그래지아 그래요? 그랬지? 아 그래요? 그랬지? 아그래아그래아그래지아그래아그래아그래아그아그래아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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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야지 어? 야. 야. 찍어야지. 하나, 찍어야지, 이부 아니, 반대로 찍어야지. 하나, 하나, 둘! 가자! 만세! 만세! 만세. 아니, 만세! 나믿 <웃음> 지금 이렇게 만세! 나와! 손안내야 네. 멋지다! 한번 흔들어 주세요.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에이? 이거 사진 자. 만세. 와. 한번 흔들어 주세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예. 아, 만세 만세. 화이팅! 오, 화이팅! 네. <웃음> 화이팅! 네. 오! 오! 오, 오. 오. 네. 더 올라갔다. 야, 와! 야, 오늘... 10.2km. 아, 아을좀더 내려가자. 네. 내려가면 칼봉 아주 넓은 데있어 아, 자, 900m. 가면 아주 넓은 데있어 칼봉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 칼봉 올라가는 길이고 우리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레츠 네. 고! 그 길에. 아니... 자, 매봉 매봉 아 매봉 1.2km. 매봉 아. 는 이제. 아, 어, 임도 쪽으로 계속 내려와서, 팔봉하고 매봉 쪽으로 갈라지는 점에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오늘 15km, 파이팅! 경만니, 7km 남았다, 경만니 7km. 자, 내치곡길에 파이팅! 아주 좋습니다. 올레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저쪽에는 눈이 지금 삼울촌데. 가평 연인산 올레길 코스는 다양한 산행 코스와 다양한 길들 이어져 이 코스 산행의 묘미를 더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일부 눈이 올레길 편에서 이구 삼울이 올레길 편으로 경균인선 올리킬 산행 지금 출발해보시죠. 레츠코 길에! 3월 말까지 뭐 아이들은 갖고 다니는 거죠. 자, 할목 고개 2.3km, 매봉 3.1km, 칼봉 3.2km, 경만리 2.5km. 네, 다 내려왔습니다. 경만리 2.5km만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Let's go, k i d 가이게일분 컷이야 일본. 수락 부분인데 수락 부분 <놀람> 어. 아니 차량 및 운동기 자전거 운행 금지 예얼 사하게 돼. 와. 이거 걸어. 9 0 놀러 줄 수밖에 없지. 아, 산세 좋다. 여인사. 오늘 오늘 코스 네. 어떻게 코스? 코스 어떻게 탔습니까 오늘? 먹고. 예? 오늘 경반님. 코스 네. 어디로 섰어요, 오늘 이렇게? 예? 임도로 해 가지고 오케이. 네. 예. 이렇게 해서 인도, 인도, 인도, 인도, 인도, 인도. 인도 쪽으로 계속. 예. 청풍문산. 원래 원래는 그렇게 다녔게 했다. 그 전에 그렇게 다녔어. 인도에서 장수해 가지고. 그죠. 장수오개 아까 어디서 올라왔어? 우리 여기 만리서 가지고. 아 맞다. 우정고개. 우정곡개 오게. 우정고개. 근데 원래는 이제 여기 인도길 여기 있어 원래. 아. 그래가지고 면이. 경방계곡이가 유출로 떨어진다고. 아 경방계곡. 이데 이쪽으로. 몇십 퍼센데 저쪽으로? 경방리는 이쪽이고.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연인산 갔다가 이렇게서 연산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 여기 네. 여기서 연인산이와 멀다 연인산 올라가서 뭐지? 그러니까 그래. 마일리에서 올라가서 연인산 찍고 아. 원점 해계도 돼요 우선 이렇게다가 했마내에서 아, 음, 음, 차가 좀마 아까 우리 차있는데 방울 다워놓와연인산 근데 이제 이렇게서 너무 길지 길어 엄청 길해 사실 여기서 지금 지들어 보면 여기 요렇게밖에 안 되는데. <목소리나> 오, 오래네. 그래도 길잖아. 그래도 15km. 여기 15 예, 여기 여기까지 15km. 아, 네.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니까. 갈봉 자연유형지자리. 마트로 본 들어와야지. 한 바퀴 강원로치나막차로 튀어나온. 했잖아 인가나 <웃음> 그만 하시죠 가시죠 누님 먼저 가세요 저 가시라니까, 가시라니까. 가시라니까. 야! <웃음> 가시라니까. 가시, 가시라 가시라니까 가시라니까 가시 라니까 가시라니까 <웃음> 야, 물이 진짜 많다 진짜 많아 야. 뭐 카페, 아, 카페리이야 뭐, 어, 저런 것도 있고, 어. 없었다니까, 한 잔. 문이 있어. 지금만 치는데 같은 산림 생태 문화 체험단지 쪽으로 도착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네, 알... 아 네, 오늘 알바 바로 준비어 오늘은 요 음료수 하나 주음료수 음료수. 예, 소장 여기 있습니다. 네 다음번 만 오는 게 아닙니다 네 다음번에 는게 아닙니다 에자 여러분 술 따랐어요 자뭐으막한수 없는 없었는데 뭐비한번 해야죠 그죠? 네 너무 좋으시고 이쁜언니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그리 앞에 가 자, 들사들이 모여 아평중이상 불리기 1부, 눈이 올릴 때, 1부, 사물이 올릴 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Let's go! Yeah! <목소리> 영상 촬영 함께 해주신 베널 산업계 선언님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하평연이산 올레길편 자타드진 방송 구독도 하여 감사드립니다.